제가 과제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교제에, 자, 교재를 열어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관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과 직업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자 했고요. 그 다음, 뭐, 1, 2, 3, 4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동영상 시청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 영역이 이 음식 쪽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음식 관련한 전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외식,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한번 알아보고 가자 자, 외식 산업에 대해서 자, 설명을 해둔 동영상을 제가 올려뒀습니다 자, 동영상을 올려뒀으니까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시고 자. 외식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외식이 외식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걸 관심을 일단 가지고 외식산업을 어떻게 분류했으며 그 분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살펴본 다음에 이 외식산업 분류된 그 분류의 외식산업 규모가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도 한번 살펴보자 자 외식산업 분류는 크게 나눠가지고 법률에 인해한 분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 표준 산업에 따른 분류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법에 관련되어 있다면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 어떠한 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법에 되어 있는 걸 빠트리지 않고 봐야 됩니다. 자, 법에서는 어떻게 분류했느냐. 자, 이걸 설명을 했는데, 우선,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에? 외식 산업은 주로 음식점업, 그러면서 대분류에서는 숙박 음식점업, 이렇게 나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아웃풋으로 생산해낸 아웃풋의 통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음식점 업에도 이제 이렇게 한식 음식점 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외국식 음식점 업, 기관, 군의, 식당 업, 그 다음에 출장 및 이동 음식점 업, 그 다음 기타 간이 음식점 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세 분류 들어가면 한식 음식점 업에도 보시면 한식 일반 음식점 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자 이런 식으로 외국식은 중식 중국 음식 일식 일본 음식 그 다음 서양식 뭐 기타 외국 음식점 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통계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식 일반 음식점 업이 몇개 식당이 있으며,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연봉은 한 어느 정도 주는지, 이런 것들, 내가 조사하지 않더라도 조사되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럼 그건 찾아보는 거는 우리 몫이야. 자 이렇게 해서 뭐 기관 군의 식당 업에도 보시면 은뭐 기관 군의 식당 업, 그다음에 출장 음식 서비스 업, 이동 음식점 업, 그다음 간이 음식점 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과점, 그다음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그 다음에 치킨 전문점, 치킨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렇게 분류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뭐 등등. 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어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분류된 것은 자, 이렇게 휴게 음식점 영업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 그다음 주점입니다. 그다음 위탁 급식 영업. 위탁 급식 영업. 그다음에 제과점 영업. 자, 제과점 영업에 빵, 떡, 과자 다 포함입니다. 자, 이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 음주행, 음주행위가 허용, 음주행위를 했다면 바로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법에서 규정된 것은 꼭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다른 나라, 뭐, 거의 대동소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식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현재는 외식 산업이라고 해서 산업 규모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외식 산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발전어온 역사, 뭐 히스토리 이걸 쭉 이렇게 제가 에, 책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자이 당시에는 산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음식업 정도입니다, 음식업 정도의 그리고 나서 이 규모가 이제 점차 점차. 에? 커져 나가는데 테이블 6표 6에 보시면 외식 산업의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역사를 표로 뒀습니다. 자 연대별로 그다음 성장 단계 그리고 나서 외식 산업 동향 그리고 비고의 GDP와 연결을 시켜 뒀습니다. 자한번 봅시다. 1950년대까지는 거의 뭐 이거는 간의 주도형 식생활이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뭘 많이 에?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업 태동기라고 봅니다 자 이때 에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식량 자원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때 나타난 그 어떤 업체들이 나옵니다. 자, 1907년에 이문 설렁탕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설렁탕집이 개업을 합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뭐 용거목, 뭐 금보, 추어탕, 한일관, 뭐 조선옥, 안동장, 뭐 고려당, 뭐 남포면옥, 하동관, 이런 것들이,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쭉 연도별로 업체가 식당에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정도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외, 외식업, 이게 음식업이라서 보기는 힘들고 몇개 업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 1950년에 6.25 전쟁 완전히 제더미가 되잖아요. 굉장히 더어려워졌죠 그리고 나서 60년대 이제 들어오면은 자, 이때가 이제 음식업 침체기를 벗어나고 약간의 어떤 햇빛이 비춰질 이제 이런 시작 단계에 들어옵니다. 자, 60년대 들어와서 이때 에 일부 서구 음식 문화가 들어옵니다. 뉴욕 재과가 1967년에 재과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60년대 초에요. 우리 생활 정말 쿵쿵피했습니다. 먹을 것 없었잖아요. 밀가루 위주의 분식이 확산됐는데 이 밀가루는 누가 주었나 사실 미국 원조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우리 GDP가 100달러에서 210달러입니다. 60년대에. 세계에서 랭킹 밑에 바닥에서 못 사는 나라의 랭킹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100달러도 안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7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음식 이 산업이 태동되는, 뭐 태동 혹은 발전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GDP 한번 보세요. 248달러에서 1644. 그러니까 1000달러가 넘어가는 이때 여러분, GDP하고 이 외식 산업하고 관계를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은 자, 1000달러와 5000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크게 점프가 됩니다. 그래서 자 70년대에 1,000달러 넘어갔습니다. 80년대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와서 아직 5,000달러 안 됐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유치하면서도 4,127달러, 5,000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뭐 맥도날드, 뭐 들어오고 이렇게 해외 브랜드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이제 5천 달러 넘어가 가는 것이 1990년대 상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외식 산업이 5천 달러 정도 되면 이제 외식 산업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성장해 나가는. 초창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천에서 만 달러 수준에서 이 외식 산업이 쑥 성장을 합니다.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성장을 거듭을 하고 만, 이만 이렇게 쭉 GDP와 관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2022년 현재 외식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 정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GDP 하고요. 외식 산업하고 규모하고 상당히 연관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1000달러 GDP 5000달러, 1만 달러, 2만, 삼만 자, 이걸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자, 쉬었다가 GDP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